<웃음> 기사님인 것 같은데, 여보세요?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서비스를 하나 소개해드릴 거예요.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겨우네에 그 저희 모토홈을 끌고 3개월간 여행을 다녀오셨거든요.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차량이 네. 겨울 동안 시동을 한 번도 안 켜는 바람에 방전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데 제가 그 위치 기반 서비스로 해서 출 배터리를 출장을 해서 어, 서비스를 받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. 음, 그 앱을 통해서 배터리를 가지 않고 자기가 본인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음, 배터리를 갈수 있는 그렇다고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. 어, 오히려 뭐 서비스센터 가서 가는 비용보다도 저렴하다고 하니까 그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 그러면은 이거 로켓 배터리 이게 출장 서비스 앱을 한번 깔아볼게요. 앱을 누르시고 로켓 배터리 누르시면 이 로켓 배터리 위치 기반 이 서비스가 있거든요.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앱을 한번 열어보고 이게 배터리 긴급 출동 서비스예요. 이 반경 5km 안에 어, 기사님이 자동으로 저희 위치를 GPS로 인식을 해서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. 자, 출동 서비스 시작하기 하면. 가입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. 제 번호를 동의를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인증번호를 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습니다. 자 이렇게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어 차량정보를 등록하는거와 콜신청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요. 일단 제 차량을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적으시면 돼요. 고경태 일단은 오늘은 제가 제 차량을 할건 아니에요. 국내, 국내 차량 수입차량 대형차량 중장비 이렇게 다 나뉘고 있거든요. 일단 제 차량은 아니니까 아버지 차량 국내 차량 제조사의 쌍용 모델명 코란도 스포츠 스토리도 고르실 수 있어요. 뭐 고급형 고급 보급형 고르실 수 있는데 하고 이제 호출하기를 하면 돼요. 호출하기를 하면 콜 요청이 접수돼서 자오 보시면 이렇게 어, 기사님이랑 전화번호가 이렇게 뜨네요. 그러면은, 반경 내에 있으신 분이 제가 있는 지금 캠프 오네시로 이렇게 오실 거예요. 직접 전화도 하실 수 있고, 뭐, 옵션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와 주시니까 되게 편하네요. 네? 그 그러니까 오는 시간은 시간에 맞춰서 거의 대부분 다 저거로 하니까. 네. 5km 안경, 안경 안에서는 저희가 다이출를 하니까 나중에 연락 주셔도 되고요. 편하게. 네. 그 앱에 보니까 5km씩도 선택 가능하던데요? 네. 오히려 편하죠. 이런 부분에 대해 이게 뭐 기존 배터리는 저희가 투어를 네. 해가고요 네. 어 이게 사장님 만약에 네. 그 네. 기존 거를 네. 쓰시겠다 하시는 뭐 요청을 하시면 그것도 가능은 가능은 한데 네. 이게 쓰다 보면 기존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거를 충전기에 물렸다 물렸을 때는 폭발할 네. 수가 있어요 음. 아. 괜히 뭐 한두 푼 아끼시려고 했다가 저게 어쨌든 사용을 하셨던 폐기물이기 때문에 예, 전문 업체를 통해서 폐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예, 건전지 같은 것도 함부로 폐기하시면 안되듯이 배터리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네. 누전 점검을 해드려요 교그 차하고 나서 차에 누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누전이 안되면 상관이 없는데 누전이 발생했을 때배터리 소모량이 세기 때문에 새배터리 달아도 얼마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0.00에서 0.07을 정상수치로 판독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드리고 있고요. 음. 이제 누전 점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0.07에서 그러니까 0.00에서 0.07? 영상 수치라고 네, 판다고 라고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혹시나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놨을 때는 수치가 영상, 영상에서 수치를 한번 열어볼게요. 문짝을 살짝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. 특히 음. 내리실 때 실내등 미등 라이트로 방전시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리실 때 한번 더 확인해서 잘 꺼주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. 배터리는 음. 건전지기 때문에 새 배터리 라도 한번 방전이 되면 연속으로 방전이 되기 때문에 방전을 안시키는게 제일 좋으세요. 네. 교체하면은 교체한 날짜까지 다 써드리니까. 아... 암전류, 누설전기는 0.06. 이 안에 들어오면 정상 수치라고 네. 판독을 하고요. 네. 네. 네. 5에서 12.9V를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. 12.5V 이하로 떨어지면 100%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쵸. 여기 보시면 창, 게이지 창을 보시면 녹색이면 정상인데 방전이 되면 100% 까맣게 뜨거나 하얗게 떠요. 네. 아까도 말씀드린기에 특히 내리실 때 실내등으로 방전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니까 음. 내리실 때 실내등이나 운행을 많이 안했을때 블랙박스 색을 좀 빼놓으시는 게 낫고 네네. 혹시나 장기간 운행을 안 하실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제가 또 써놨어요. 여기 창에 마이너스 터미을 아예 빼놓으시는 게 오래 쓰실 수가 있어요. 아 항상 차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차체적으로 전기가 기가 돌기 때문에 전기가 돌기 때문에 자가 방전이 되기 때문에 빠른 방전이 돼요. 음, 음. 1년안 돼서 재교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내리실 때 실내등, 미등, 라이트 항상 다 확인할 서 있도록 먼저 말씀드리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교체를 받았고요. 어, 저 여태까지 배터리 교체하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 처음이거든요. 그래서 어,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, 전격 전압이라든지 뭐 충전 전압 전류 상태까지 이렇게 다 체크를 해주셨어요. 그리고 저희 아버지 차가 장기 주차하면서 이렇게 방, 방전이 된 건데, 여기 보시면 이쪽 한번 장기 주차 시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터미널을 빼주시면은 방전되는 사태를 이렇게 미리...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유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료 필터를 어,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주시는게 어, 방전이 안되고 오래 쓰실 수 있다고 하네요. 오. 대부분 이렇게 그냥 교체만 해주시고 많은데 이렇게 정보를 주시니까 더 상세하게 관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친절하시네요. 항상 그리고 본넷을 열었을 때는 네. 교체를 했을 때 고병이 급하시라고 내리시면 안 돼요. 음.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구가 혹시 사이사이 끼어있기 때문에 아, 서로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본넷은 네. 항상 작업자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네. 해주시면 됩니다. 네네. 알겠습니다. 어, 세세한 네. 부분까지 넣무중요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네. 좋은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배터리를 다 교체해 봤고요. 교체를 하고 나면 이 앱에서 기사님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나면 이렇게 서비스 평가. 어,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. 제가 오늘 3월 20일 날 어, 군내면 직두리에서 서비스를 받았고 요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콜 서비스 점수 제가 콜 부르고 한 2, 5분 안에 전화 가 왔었고 10분 안에 도착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콜 서비스 점수는 별 3개 기사님도 제가 오늘 몰랐던 정보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기사님 친절도도 이렇게 점수를 하고 뭐 사진도 이렇게 올리실 수 있는데 사진도 제가 요거를 받으면서 기사님이 뭐 방전 원인이나 어 방지하는 방법을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셨었거든요 대부분 뭐 교체해주고 나면 끝이긴 한데 이런거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해주시니까 되게 좋았어요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리뷰를 작성을 할거예요